아이고! 아, 신입사원 이재영 씨, 예예 일찍 와 있었네. 야, 아, 신입사원이 성실하구만. 예, 예 그래, 그래. 아직 기다리고 화장실을 못가 가지고 화장실 을 다녀오래. 예, 갔다 오게. 예, 갔다 오. 예. 아이고, 우리가 신입사원은 제일 뽑았어요. 그런 거 같아요. 아. 우리 술이나 하죠. 그래 그래. 하지 않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 씨, <웃음> 예? 뭐예요? <웃음> 왜요? 아이 술을 갖고 와야죠 손님이었으면. 예예예 예, 예, 예. 아저씨가 아니, 좀 늦구만 어찌됐든 오늘 술 한잔 젖는건가? 아유 제대로 먹네 신입사원 아직 안온거야? 이 자식 안왔어요?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 이 자식이 첫날부터 지각이네 아, 예. 예. 예. 소주 왔습니다 자 자네 뭐하는거야 지금? <웃음> 아르바이트 하는데? <웃음> 아뭔 소리야? 뭐 이상하게 아르바이트 하고싶네 자리에 앉게 예. 자술 한잔 해야지 예. 안주가 없네 아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예. 자, 내내 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기 한 손으로 받아. 예, 예, 건방지게 한 손으로 받아? 두 손으로 받아야지. 예, 사랑해. 자, 안주가 뭐가 오려나. 자, 리부분이 뭐야? 세수하려고요.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오, 이상하게 세수하고 싶네. 아이고, 안주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윤문식을 찾아주세요. <웃음> 야, 또 뭐야? 웨이터인데요? 뭔 소리야? 이상하게 서빙하고싶네 난 세수하고싶은데? 그러니까! 오 어? 희한하네? <웃음> 자 우리 신입사 이대혁씨 내전 한잔 받게 네, 자, 감사합니다, 바꿔주...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게 열심히 하욱래 네. 그래. 네. 아, 쓰다 쓰다 쓰다 자. 내가 한잔 받고 주게 아유 싸요 싸 내가 한잔 받고 주세요 네. 이 사람 술 잘하는구만 <웃음> 야이 친구 술 잘하는구만 아니, 제가 술고래입니다 아유. 술을 잘해요부장님왜 <목소리> 그러세요 이상하게 알딸딸 하네아 <목소리> 정신 차려요 <잘해요. 목소리> 아, 자기오무면 말이야 예. 특별히 우리 젊은 사장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이사 음. 오시면 깍듯이 하고 그래그래 어 그래 어어어어어어어다 혼자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 정 아, 차림겠습니다한달 예예. 아유 신입사원이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 네, 누군가? 신입사원입니다 아이고 신입사원이 이렇게 사갔어 그래? 그정도 많이 해고 그랬나 봐 보약을 잘못 먹으면 그래도 이름이 되게 귀엽습니다 이래거 잘해 엄마 아저씨가 야! 네가 신입이고 내가 부장 아니야? 아유. 이상하게 부장 같네 아이고 정신차림! 사장님 앉으세요 어 잠깐만 사람내면는데의자세 3개야 그래. 그자뺏기게나이게 대게 못해. 야! 근데 이거, 씨, 이거 뭐예요 술상 누가 먹는 거야 이거 빨리 쳐야지고. 아니 손님이 왔으면 술장을 치워놔야지. 아유, 여기 사장 뭐예요? 누구야? 에이씨. 사장으로 그래. 누가? 내가 사장인데? 당신이 사장이야? <웃음> 빨리 치워야 될거 아니야? 이래뭐도 내가 신입이야 이 사람에. 아 그나저나 종업원 들어디던데 종업원. 야 종업원 들어와. 사장님 어디 가세요? 늦었네. 시간 많이 가. 시간 많이 가. 어, 아유. 자 우리. 상님 오셨으니까 곤대 한번 해보세요. 자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아아 하늘이 분위기 한번 뛰어봐. 개인기 아, 개인기. 아아아얘 개인기 잘해. 예. 회사 들어오니까 어떤가? 어? 아, 불경기라서 좀 어려울 겁니다. 한델리 아 네. 개인기 쉬어. <웃음> 가지지한 <뭔가? 야>, <웃음> 얘기하고 있는데 뭐하는 거냐? 신석기 블루스 흉내내는데요. 아뭔 소리야? 이상하게 이성재 따라 하고싶네. 안 똑같아. 뚱말 시켰어. 사장님 어, 그래. 사모님은 잘 계세요? 어, 그래. 사모님 잘 계세요? 어, 그래. 2주 전에 이혼했네. 아, 죄송합니다. 좀, 좀. 에이, 아, 그럼 분위기 바꿔서 우리 2차 가죠. 그래, 2차는 사장님 댁으로 가는 그래, 거예요. 그래, 사모님이 음식을 그렇게 잘 하신 게음요식을 <웃음> 2주 전에 이혼을 했다고 그랬잖아. 눈치가 없어요. 그럼 다음번 회식은 부부 동반으로 하시죠. 사모님 꼭 데리고 오세요. 너뭘시 사장님 쓰러어리 빨리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이자야이자 이걸 써. 사장님세요. 여기요. 고개나그만 줘. 그만줘그만 줘. 군만 줘, 군만 줘 <군물> 자, 사장님 여기 왜누 계세요? 술을 많이 은 마. 면아 기억이 없었어. 자리 앉으세요. 아니 사람 내인데 의자는 세 개. 의자 이 게임을 내가 질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